왁싱하러 가는 중 잔다. 자매에요 아. <웃음> 여기 왁싱 후 주의사항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게요 아, 네. 와와음 엄마랑 동생이랑 초밥 먹으러 가는 중 아우 더밥밥 아아 어. 둥둥당. 아, 나 닭가슴살 너무 심한데? 아, 잠을 못 자, 요즘. 오빠 집에서 자면 한 가지 혼자 있어. 잠을 잘 자. 왜일까? 오빠 집에서 자면 잠을 잘 자. 어, 마트방 중. 집에 가는 중 너무 잘 됐어 아내 속눈썹이 너무 얇아서 잘안 보여 화면에 이제 잘 됐는데 아주 만족스러워 아빠 그 사진 찍었는데 당연한 상인데 땀 나고 힘든 힘든데 그갈 응. 거니 하고, 아 그럼 저거 잘 먹겠습니다 남자이좀 처음이지 하길 <웃음> 어. 처음부터, 처음부터 네, 봐? 처음부터, 응 어. 처음부터 아니, 본다? 우리마을! 우리 우리마을! 야 그건 이어북이라고 써있는 거야! 알지 못하면서! 이이 우리마을이지! 우연아 우리말! 우리마을이 아니고 <웃음> 우리마을! 당일왜 음. 아니, 그래? 음? <웃음> <웃음> 간단하게 말하는 왁싱욱이 살짝 뜨겁고 그리고 좀 잔털 부분은 안 아팠는데 여기 귀 뒤쪽으로 갈수록 어 머리카락 뽑는 것 같은 느낌? 엄청 아팠고 그리고 좀 지나니까 괜찮았는데 지금 또 다시 막 따갑고 좀 간지럽고 그런 느낌이 납니다.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피가 나면 은 모금까지 다 깨끗하게 뽑힌 거라서 피가 나면 오히려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신기반기 한 3~4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땀 나면 안 된다 했고 그리고 오늘 당일은 비누, 다음 비 거품 다 하면 안 돼서 머리도 못 감고 샤워도 못 하고 물로만 할수 있고 그리고 알로에 젤하고 크림을 챙겨 주셔 가지고 이따가 자기 전에 여기 뒤에 잘 발라 주고 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때요? 이번엔 좀잘 보여요? 왜 이렇게 숙나 송숫밥이다 하고다만네 차미술 아니야? 네네와 질러주시면 질러 먹는거지 거기니 음. 그거, 그거 찍어볼까 어요 포스터까지 할수 있었던 애였는데 출사에서 끝났어 아그 그래. 왜? 술이야 가봐 막걸리 이렇게 해서 나 소주 마실거잖아 짝짝이보단 자 미치기 좀 바뀐 거 같지 않아? 아, 아, 거기 원래 원래 조명이 저랬나? 오 와사비 토마토 오빠 ISDP 너무 어려워 나도 자신 없었 얘랑 일주일만 사귀면 돼 <웃음> 어, 자리를 일주일만 사기면 통달할 수 있어. 돈 아, 뭐야? 돈 뭐야 이거? 우와. 아 이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찍었어. 와어 역시 유튜버는 어 빠르네. 움직임 아, 움직임 아. 이 숫자를 빼 이구나. 아니야, 아니야. 일번 이렇게 맞 거야 뭔 차이인데? 맛다 <목소리> 광원 아 물에 넣고 싶여면 넣을 있어야겠네 맛있네 <목소리> 아, 나의 탈어린데? 나의 탈어린래어린자나 아! 탈나 이거 잘데어데나어데나이어린데아의어 나의 탈나어린어데 나의 데의나 하도 나야지 어디 가자 아니야? 한도초과하고나 여기 만원 천 들어있나? 어, 응. 있었데안될것 같은데 니냐 돈? 말라 하는데 결제 안데어돈 없다 이거 너 기다려. 아니, 이거 좋아요. 아, 이거 <웃음>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 이거 아, 아, 뭐야? 아, 이이 이거 아, 어, 다 왜 하트 아무도안 해줘? 혼자 해. 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 저거. 저거. 저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 <웃음> <나> 생긴 <생겼었구나. 웃음> 근데 우리 망한 거두장 빼면 이거랑왜라 <웃음> 아니 왜다 나가 버리는 거야? 나가면 어떻게? 오빠 마지막 뭐 하나 뭐 할까? <웃음> 이거. 나만 잘 나왔어. 이거. 이 해. 이게 귀엽네. 아 잠깐만. 이거 너무 터진 게 좀. 아, 뭐야, 이 새끼. 이만 잘웃있 웃고 있었네누 웃고 이거 웃어이 웃고 있어. 이 웃고 있어. 이이있이있네이이건 그냥 사진 이백 웃고 이 제일 예쁘어어 디자인 도 있어. 디자인 어안 되네 음, 안어 많아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어지러워. 맥주 안 마시냐 이러고. 날씨가 꿀이네요. 귀안 아파? 응안 아파. <웃음> 안녕 내가 섞어보고 싶어. 아 이거는 왜 기다린 거야? 괜찮올 때까지? 아니 같이 먹어야지. 이빨 턱살 가려줘. 아니 뭐. 영상찍 괜찮아. 이미 이미 난 모든 걸 포기했어. 근데 이런 내투르한 모습이 더 좋지 않을까? 아직, 아직, 건드리지도 봐. 찔러봐, 돼. 안 돼. 안 잘리는데? <웃음> 크림브릴레라서, 고체가, 밖에가... 어, 그런 거야. 아니, 잘라. <웃음> 어, 나짜 용량 없어. 뭐, 안 깨지네? 우와 <웃음> 단면, 단면. 와... 아고르 깡으로도... 음. 이게 바로 악기 말이다. 음. 맛있는데... 음. 음. 약간 그 크림브릴레 딱딱한 그게 씹히면서... 안에는 그냥 그... 델리만쥬랑 만족. 델리만쥬라... 그냥 빵이 좀 달라... 그 빵의 그 맛은 안 나는데... 그속에 시크림은 맞아... 비슷해... 그냥... 시크림 빵인데? 그때그크림브핀은 같이 이렇게 씹히는 약간 그림짝지근맛있 맛있어. 맛 그냥 그래? 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싫어 싫어? 진 음. <웃음> <하지 마. 웃음> <웃음> 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니 아, 진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 아, 이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돼 아, 아, 어? 이거 찬이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 내 집으로 만들고 싶어. 어, 재밌는 어때? 좋아? 진짜. 감 같으면 이게큰 힘을 나랑 우연히 계란 초밥 주라. 먹어. 귀여워. 엄마, 여기에다 나는 초밥 만드는 아저씨라고 해줘. 초밥 만드는 아저씨라고 해줘? 응. <웃음> 알았어. 맛있어. 음 되게 연유 맛이나 밀크 솔티드 맛있는. 음. 음~! 음~! 맛이 어때? 맛있는데? 나도 짜 볼래! 음~! 나도 짜 볼래! 나도 다 아치 아니고 아스랍 SD컬드 영상 편집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반성하겠습니다 카메라 용량이 모자라서 새로 샀습니다. 저는 G마켓에서 샀습니다. 128기가 44,040원인가 주고 샀어요. 산디스크 카메라 4K 호환되는 정품으로 샀습니다. 여기 정품 스티커 지금 찾지 말아야겠다. 잃어버릴 것 같아. 나 얼굴이 왜 이렇게 못생겼냐? 요 남자 왔음. 나 이거 푸드 맛난좀 이상하던데? 양파 크림? 아, 레던이랑 레어랑 다른 점 아닌데, 여기? 음, 그런거이디훈 음, 레어로 맨날 시키거든? 음. 이거? 그때도 이렇게 줬는데? 화질이 왜 이래? 다 먹고 나왔는데 진짜 별로였어